d u d e Do we love Jet? We love Jet. <laughs>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. A에서 적 발견. 앞쪽을 정찰한다.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<목소리> 아우... <목소리>